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9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 및 특이 패턴 분석입니다. 아, 1009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제 일요일 아, 일요일날 1008회 복귀방송을 했고요 아, 오늘 월요일은 대분류 특이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9의 대분류입니다. 대분류는 어, 늘 어,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누죠.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이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지난 회차에 3그룹이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3그룹이 출할 확률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죠. 어, 물론 3그룹이 2연멸까지도 있었죠. 어, 지금까지 복귀를 살펴보셔서 셨잘 아실 겁니다. 이게 3그룹이 2연멸도 가끔은 있습니다. <웃음> 1그룹은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2월수와 2월수로 나누어집니다.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3중복은 이중 우선 먼저, 2그룹은 3중복을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면 다시 2중복, 그 다음에 기타, 이러한 순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중복과 3중복은 이거 합치면, 은 어, 필출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지난해 차에는 삼중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기타가 늘 기타가 주로 많죠? 지난해 차는 좀 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삼 어, 그룹은 세개 어, 그룹으로 나누면 삼중복, 어, 이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면 이중보, 어, 기타 이러한 순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그룹은 지난 회차에 전멸했습니다. 이번 회차에 출할 확률이 높은데요. 어, 가끔, 아주 가끔 어, 이연멸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첫 번째입니다. 어, 지난 회차의 어, 흐름이 이어져온 거죠. 어, 지난해 차에 전멸을 해서, 이제, 풍당풍당 현재 이게 7연속 온 겁니다. 어,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예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4개수죠. 1, 14, 27, 40. 어,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출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이번 이 차에 출할 수 있는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이 차에 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왔어요. 아,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이 차에 아,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온 거죠. 아, 여기 아, 다섯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여기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요. 멸을 하면 아,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현재 퐁당퐁당 1 0연속 왔어요. 그래서 이건 다섯 순화 되기 때문에 이거는1 0연속 왔으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수일 아, 네때 최대 1 3연속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는 다섯 수입니다. 1 0연속이면좀 많이 왔는데요. 아, 이게 이번 주에 이번 회차에 전멸할 수 있는지 전멸을 하면 아,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추를 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자료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날 방송은 모두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 자료도 어, 참고하셔서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삼수클럽에 들어간 어, 들어가시려면은요 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필출 삼수클럽 필출 삼수클럽 바로가기 여기 누르시면 돼요. 이 화면 아래쪽에 있죠? 자 여기까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